짜잔 오늘은 별거 없는 룩강남으로 <웃음> 놀러가기로 했어요 근데 비오음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러니까 아빠 찍힌 짜잔 안녕 안녕 이야, 엄청나 어때? 맛있어? 음. 맛있다 <웃음> 진짜 맛있게 생겼다 혜유이가 좋아할 거 같아 그래? 우와, <웃음> 음. <웃음> 음. 진짜 맛있다 <웃음> 짜잔 안돼 비가 막 온다이. 어, 캐리어. 나, no, 아니야. 캐리어 좀 이따 들고 가자어 따뜻하다. 헉? 우와, 되게 넓다. 오호. 이야. 우와. 나쁘지 않은데. 좋아. 이야. 짜잔.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 아. 자. 자. 하고. 하고. 고 만족이야. 저기 이제 엄마 다 아, 나. No. 아, 얼굴 뭐야? 좋았다. 오예. Oh, yeah.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오늘은 육회공, 육회공입니다 육회공 육회공이요? 네 공이 없잖아요 네? 공이 없잖아요 공... 고... 이게... 네. <웃음> 삼겹살이랑 전복이랑 그리고 고기랑 가리비를 준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 우리 아 아니구나 우리 그때 가평에서도 고기 꺼먹었어 참 네. 그때 영상 찍었는데 그거 영상 응. 그대로 내 창고에 있어 아 진짜? 하드디스크응내 <웃음> 창고야 거기? 어 내가 응. 나중에 언젠간 편집해서 꼭 보여줄게 좋았다 좋았다 와 근데 분위기 장난 아니다 응. 비도 오고 어. 있어 진짜 맛있 생일 축하해 어 아. 진짜. Oh <웃음> 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어어어 초장 찍어가지고 <웃음> 음. 갈비 진짜 맛있다. 응. 음, 진짜. 응. 더살 거야. 그러니까. 응. 여기 한입배워먹고 보내세요. 아, 네. 좀봐너 음. 고기도 먹어봐. 응. 음. 음, 진짜 맛있다. 그렇지. 음.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하기도 해줘 왼손으로 왼손으로 너 머리랑 내 머리랑 이렇게 하고 <웃음> <웃음> 짜잔 또 축상을 <노트상을> 할 겁니다요 <웃음> <웃음> 예와와물 <웃음> 따서다 이렇게 치야 어. <웃음>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아나 옛날에 스파 진짜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진짜 나이 먹을수록 스파가 좋아진다 <웃음>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대현, 우리 를안 붙였어. 어쨌잖아다 불을 잘라서 코로 잡았었어. 아잘단다 근데 커치즈 진짜 요오겠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짜 자, 자, 자, 조 스테고아 토르트 가요 그런가 봐요. 몰라? 리버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요 짜잔 살겠습니다 와우 자기 사진 찍었어? 어 찍었어 어 사진 찍었어? 응아잘하겠습니와 살겠다 살겠다 군만두도 맛있게 데 그래? 만두가 진짜 맛있게 해겼어응이집 음식을 잘한다 응 사자 국만누가 무릎 정말 아 진짜 <웃음> 엄청 나네 저녁 자리 <2000원짜리> 퀄리티 맞다 <웃음> 와 비가 끝인 게 대박이요 우리 저기때좀 가보는 거 어때 어. 태경 신발에 흙 들어갈까 이야 이야 오예안 좋아 한번 저기 봐 너무 이쁘다 어머 감사 아, 감사 진짜 장난 아니야 <웃음> 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놀놀> 어, okay. <놀람> <그는> 멋있잖아 나나나나 <놀람> 되게 멋있나나나나나 지금 화장을 다 했고 머리는 지금 완전 뿌시뿌시해요 머리를 아직 안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다 해줬고 립을 바를 건데요 립은 3CE 라이크 like 젠틀 요새 제 최애 립이에요 베이스가 진짜 너무 예뻐요 다음은 요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웃음> 이건데 데님 로즈라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도 진짜 요새 엄청 꽂힌 색깔이에요. 너무 예뻐요. 약간 모브한 핑크 컬러인데 이거를 안쪽에다 발라줍니다. 갑자기 메이크업 <웃음> 갑자기 메이크업 영상? 짜잔, 지금 빛이 좀 별로여가지고 안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완전 예뻐요. 요새 그 립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사실 막한번 바를 때세개씩 바르고 이래서 기억이 좀잘안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르는 것도 한번 찍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 립! 좀 약간 지금 약간 매트한 느낌인데 여기 약간 글로시한 느낌을 좀 주고 싶다 할때 이거 무드! 온 핑크라는 색깔이에요. 이게 그 광택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요것도 추천! 광택이 되게 오래 가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발라주면 돼. 끝. 오늘 옷은 이거, 이거 쓰리타임즈. 오늘 치마도, 치마도 요거 쓰리타임즈. 치마 입을래요. 짜잔, 이렇게 완성. 어. <웃음> 이렇게 데이트하러 갑니다. 겉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어, 화장은 잘 됐구만. <웃음> 짜잔 짜자자자잔 아니 괜찮아 귀여워 아 미쳤다 너무 귀엽다 진짜 자 제가 읽어볼게요 안돼 안돼 <웃음> 어 잠시만요 잉 고마워 감동 <웃음> 감동이야. 저거 까봐도 돼요? 네. <웃음> 어, 아, 행이다뭐 처음 해보는 거 아, 아니야? <웃음> <무서워>. 잘했어요. <웃음> 너무 귀엽다. <웃음> 짜잔. <웃음> 아 미쳤다. <웃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대박. 아 진짜 너무 예뻐. <웃음> 진짜 다행이다. 짜잔. 어 <웃음> 아, 대박이야. 어디 여기 여기 어, 어, 어떻게 들어바닥에 해야 이렇게 하면 편. 아, 아유. <웃음> 어 미안. 괜찮네. <웃음> 괜아 <웃음> <웃음> 이거 진짜 개업사면 어떡해. 없애. 안돼. 쇼어보자. 일단. 나눈 감은 것 같은데. <웃음> 어 야, 되게 되게 다르다 필름이. 음. 색깔이. 얘는 어, 나 이거 가줄래. <웃음> 안돼. 안돼. 나 이거 망한 거해 안돼 진짜. 이거 약간. 사이버에도 괜찮아. 문 여러분 사이버이도 괜찮아. 짠. 짜자. 마나 짜니까. 자자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웃음> <웃음> 아, 너무 귀여워. 빙고리. 습니다 네. <웃음> 와세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세이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손원소손소 하나, 둘, 오예! 아, 넌또초코야 음! 맛있는데? 맛있죠? 음! 짜잔! 오늘의 룩! 요렇게! 블랙프라이데이 때 샀던 코트인데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데요? 처음엔 좀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귀여워 그리고 오늘 이렇게 머리를 따았습니다 오늘 완전 귀여운 뽀짝 룩! 짠! 나토그레이나다 응. 좋았어. 어, 또뭐 해? 뭐 해? 우리 그거 할까? 뭐? 곰돌이. 이번 내가 올라가. 내가 위에서. 여기 올라갈게. 고마 <웃음> 그거 뭔지 알아? 뭐? 체리 꼭지야. 다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딕. 가운데 손가락이 힘을 빡 줘야 돼. 그렇지. 나 이거 하면안 돼? 응. 것도 그거 하나랑. 어. 요것도 하나. 어. 좋아. 예이. 와우. 저희는 더현대에 가고 있어요. 더현대, 더현대. 우와, 완전히 크리스마스다. 도착. 오, 크리스마스. 우와, 미쳤다. 예쁘다, 나 여기 진짜 오고 싶었죠? 우와, 짱컨트리 와. 이... 태경이 너도 집이 나오는데? <웃음> 마을 이제 끝. 어때요? 거연대 소방반전 <웃음> <목소리> <목소리> 너무 신기해. 우와, 여기 오길 잘했다, 여기. 우와. 우와. 오. 귀여워. 귀여워. <웃음> 완전 굳어. 배워. 그니까 엄청 크네. 배워. 배워. 배워. 배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어? 안 힘들어? 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워. 배 진짜 워배 <놀람> <웃음> 진짜 달다구려하고었청잘 <웃음> 그랬어? 고생했어 자꾸 어. 그 도미시오 라면을 자꾸 생각나 <웃음> 그랬어? <웃음> 어떻게 이따 합정으로 다시 가? <웃음> 김선 포기하고? 어때?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웃음> 진짜 진심이네 이 녀석? <웃음> 맛있다 음, <웃음> 음. 완전 화려해. 완전 크리스마스. 김딤섬에 왔어요. <목소리도> 저녁을 먹고 집에 갈 거예요. 첫 김섬이다. <목소리도> 어 맛있어 맛있어? 자기는 야채 좋아해? 엄 엄청 좋아하진 않네 아 진짜? 어 그래? 응. 너무 뜨거운 거아니거 같아 이거 응. 응. 샤오랑방안거 응. 응. 음. 음. 음. 짜잔 음. 누락된 <웃음> 우리 고기로 <웃음> <웃음> 이제야 나왔다 같이 싸먹는 거 같아 이런 게 맛있다 근데? 아야 응. 그만 우리 집 싸서 찍어 먹으면 안 응. 그치? 그런 거 같아 <웃음> 어때? 괜찮은 거 같아 그냥 딱 괜찮다 이런 느낌 엄청 맛있잖아 어, 오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얼마나. 아, 역시 라면이. 에요 라면이었어. 맞다, 고독다아 내가 좀더 응. 열심히 찾아서 더 맛집을 찾아서 해야 아니야, 난 좋아. 이거 근데 솔직히, 어? 안 먹어봤으면 우린 평생 김섬이 무슨 맛인지 몰랐을 거잖아. 긍정적이, 긍정적이다. <웃음> 짜잔. 야오, 예쁘다. 저 앞에서 보면 더 예쁘겠지? 응. 짜잔. 짜자잔. 꺼졌다. 야.